안녕하세요 여러분의결정고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다들 한창 재밌게 즐기고 있을 게임인데요 바로 이 배틀그라운드가 카카오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윙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얼리엑세스로 3월에 출시한 배틀그라운드는 출시 3개월만에 누적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하고 7월 말에는 누적 판매량 600만장을 돌파하는 등 멈출 줄 모르는 행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팀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밸브사의 게임 도타2와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의 동시 접속자 수를 8월 13일 이후로 최대 동시 접속자 수 60만명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제치고 계속해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유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PC방 랭킹 4위를 기록하였으며 계속해서 트위치 4대 게임에도 자리를 차지했죠. 아무튼 설명하려고 하면 입만 아픈 이 배틀그라운드가 지난 8월 14일 카카오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퍼블리싱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게임은 크게 만드는 기업과 서비스하는 기업 이렇게 두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물론 큰 회사들은 둘다 진행하지만요. 아무튼 여기서 게임 개발을 담당하여 개발팀을 통제하고 마지막까지 게임의 개발을 책임지는 기업을 디벨로퍼 그리고 디벨로퍼가 만든 게임을 마케팅이나 광고 등 판매 전략을 담당하여 전체적으로 게임의 서비스나 판매를 책임지는 기업을 퍼블리셔라고 합니다. 여기서 블루홀은 디벨로퍼에 해당하고 카카오게임즈는 퍼블리셔에 해당하게 되죠. 이 디벨로퍼와 퍼블리셔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부터 상하관계까지 다양한데요. 과연 지금 블루홀과 카카오게임즈는 어떤 관계에 놓여있을까요? 지난 1월 31일 카카오게임즈는 게임회사 넵튠에 100억을 넵튠은 이 100억 중 절반인 50억을 블루홀에 지분투자하였습니다. 사실 지분투자가 이루어진 이때부터 카카오의 퍼블리싱은 어느정도 예상되었으며 지분투자기 때문에 어느정도 카카오게임즈의 입김이 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금 카카오게임즈와 블루홀 스튜디오가 손을 잡았는데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일단 인터넷에 자주 떠돌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짤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반은 장난삼아 사용하고 계시겠죠 와 아무튼간에 현재 블루 스튜디오에서는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자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고 보이는데 이에 유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지역랑 문제입니다 뭐 지금 떠돌고 있는 이야기인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면 검은사막을 즐기던 몇몇의 유저들이 해외서버를 즐기고 있던 도중 이를 카카오게임즈에서 요청하여 우에고 뭐고 다 막아버려 강제적으로 해외서버 대신 국내서버를 이용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라고 봅니다. 애초 검은사막은 월정의 게임도 아닌 부분 무료화 게임이고 사실 한국의 모든 게임들이 스팀이나 해외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한국의 지옥락을 걸게 됩니다. 게임사에서는 굳이 유저 유출을 방관할 이유도 없으며 지역락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엘소드 같은 게임도 스팀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블로홀 측에서 기존의 스팀에서 즐기고 있던 유저들은 현재 즐기고 있는 방식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점 이후엔 어떤 방식으로 퍼블리싱을 이어갈지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될지는 공개된 바가 없어 미지수지만 일단 PC방 무료화는 불가피해보이는 사실 같습니다. 또한 넥슨이 도타2를 퍼블리싱한 것처럼 한국서버를 개설하여 스팀에서나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도 게임을 즐기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도타는 얼마 안가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아무튼 검은사막을 한때 즐겼던 유저로서 사실 국내 퍼블리셔 중에는 그나마 카카오게임즈가 낫다고 보는데요. 최근 카카오게임즈와의 기사가 뜨기 전에 리그오브레전드를 제작한 라이어게임즈를 인수한 텐센트에서 블루오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만 봐도 사실 텐센트가 서비스 측면에서는 좀더 낫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와 블루홀 스튜디오의 퍼블리싱 계약 최근 블루홀 스튜디오에서는 계속된 인터뷰에서 현재 얼리 액세스를 진행 중에 있어서는 절대 유료 모델을 넣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었는데 최근 2.5달러로 구입해야 열수 있는 박스가 나오게 되면서 해외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혔으며 국내 유저들은 이미 이렇게 말을 한번 번복했던 블루홀이라 잘 믿음이 안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어, 안 돼, 아! <웃음>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타리 쇼크와 더불어서 과거 아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